이제 질문 중에서 인쇄 설정할 때 슬라이드 수를 2로 설정하고 고품질 체크하고 슬라이드 테두리랑 용지에 맞춰 크기 조정 해줘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제 인쇄할 때는 파일 인쇄에서 이 슬라이드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는 보이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드시 슬라이드 테두리는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그림자가 보여야 되니까 반드시 고품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인쇄하면 A4 용지에 이렇게 인쇄가 될 건데 위아래 간격을 조금 더 줄여서 조금 크게 맞춰서 인쇄해 주는 게 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입니다 선택해 주시면 위아래 간격이랑 좌우 간격이 조금 줄어들면서 내용이 조금 더 크게 인쇄되죠 체크를 없애면 약간 크기가 줄어들면서 인쇄가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감점을 시키는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체크하시든 안 하시든 채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